뉴욕 최고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브루클린 브릿지. 이곳에서 지옥을 방불케하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자동차 수십대의 무당탕탕탕웨이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 는데요. 모두가 혼란에 휩싸여 경악을 금치 못하던 바로 그때 어디선가 온몸 이 돌로 이루어진 괴물이 나타나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식 돌수의 정체는 다름아닌 판타스틱4의 멤버 중 한명인 벤 그린. 얼마 전 우주 공간에서 사고로 방사능 폭풍을 맞은 뒤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이러한 모습이 된 것인데요 하지만 벤을 마주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던 뉴욕 경찰들 피하식별 기능에 고장을 일으켜 다짜고짜 벤을 향해 꼼짝 마라를 시전합니다 모든 걸 면상 컨디션으로 판가름하는 외모지상주의의 절대적인 폐해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근처에 나뒹굴던 가스통이 폭발하며 2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판타스티포 멤버들의 개인기 대잔치 가장 먼저 휴먼 토치가 나타나 아이를 구해주고 인비저블 우먼이 방어막을 전개 불길이 번지는 걸 막아줍니다. 기운이 장사였던 우리 돌저 씨는 난간에 걸쳐있던 소방차를 다리 위로 끌어올리고 <놀람> 마지막으로 팀의 리더인 미스터 판타스틱이 등장. 루피 뺨치는 고무고무한 능력으로 추락하는 소방관을 멋지게 구해내는데요. <놀람> <놀람>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이용 말 그대로 판타스틱한 팀웍이 돋보였던 최고의 명장면이었죠. 일단 제시카 알바가 등장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볼만한 가치는 충분. 무려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심장이 쿵하는 심묘한 경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와우, 이비 멋지네. 쉬어라. 케인 부자가 이끄는 해적 일당이 러시아 해군 소속의 스텔스 잠수함을 습격합니다 함장이고 나발이고 일단 죄다 찌르고 보는 해적 10세들 사실 이들의 목적은 그냥 가문 대대로 범죄자로서의 명성을 얻는 것이었는데요 자 오랜만에 한번 육성으로 해볼까요? 이뭔개소리 바로 그때 레이더에 자그마한 붉은 형체가 포착되더니 갑자기 잠수함 전체가 크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해수면을 향해 급속도로 수직 상승하기 시작하는 잠수함 선체 바로 우리들의 믿음직한 획감 히어로 아쿠아맨이 등장한 것이었는데요 잔뜩 불린 물미역 마냥 촉촉한 머릿결, 세상 매끈하고 팔딱거리는 육질이 마치 가짜 밖으로 올린 곰치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터치와 동시에 극락으로 보내지는 전대미문의 효도광광 사닥션 펀치 한 방에 강냉이를 사발로 쓸어 담는 역대급 참교육이 펼쳐지는데요. 그렇게 한바탕 대청소가 끝난 후 가까스로 숨어있던 승무원들을 찾아 구출에 성공하는 아쿠아맨 하지만 바로 그때 해적단의 보스인 케인 부자가 나타나 겁대가리를 상실한 듯 아쿠아맨의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결과는 불보듯 뻔! 온실에서 자란 케인이는 아쿠아맨을 상대로 뒤지게 쳐 맞는데요. 보다 못한 아빠가 유탄까지 쏴갈기며 강렬히 저항해보지만 프로틴만 처먹던 근육질 물고기에겐 이깟 유탄 따위 그냥 비비탄에 불과할 뿐이었죠 결국 케인의 아버지는 자신이 쏜 유탄으로 인해 배와 함께 침몰 차가운 바다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액션과 통쾌한 연출 짜릿한 쾌감이 전립선을 파고드는 한마디로 미친 장면이었죠 노출에 미친 왕자님이 선사하는 전대미문의 수중참교육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액션 하나만큼은 확실히 지립니다 It's o v e 이번엔 펜실베니아주의 프랭클린 다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고로 인해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케이블이 절단될 위기에 놓인 것인데요. 바로 그때 경찰의 부전을 훔쳐듣던 샤잠의 아이들. 지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며 폭풍 신내림을 받은 뒤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Shazam! 그러는 사이 철골 구조물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 다리 위에 있던 사람들은 혼돈의 키오스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급기야 우렁찬 소리와 함께 교각 중간이 붕괴되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차디찬 강 속으로 다이빙을 시도합니다. 글자 그대로 절체절명의 상황. 하지만 영화 속 슈퍼 히어로들은 언제나 가장 위급한 순간에 등장하는 법이죠. 아 어, 신들의 힘을 이어받아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된 샤잠의 영웅들 역시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슈퍼한 힘을 이용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잡복에 취해있는 캡틴 에브리 파워를 필두로 아! 제우스의 번개로 땜질을 시전하는 최유진 소녀감성 스피드스터 달라더틀리 so okay. 근육 몰빵캐 페드로 등 슈퍼파워를 가진 팀업 히어로답게 각각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톡톡 튀는 연출을 보여주었죠. 문제는 그 난리 부루스를 쳤음에도 결국 다리가 붕괴되는 걸 막지 못했고 애새끼들의 코스튬 또한 여전히 유치찬란해 극치가 뽕짝이었다는 것. 최근 제임스 건을 필두로 DC의 리부트가 확정되면서 샤잠 시리즈의 존속이 불확실해졌지만 뭐 개인적으로 딱히 아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됐다는 기분이 드는 건비단 저뿐일까요?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수상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온몸이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그의 정체는 일단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역시 아니고 더더욱 아니죠 온몸이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일렉트로 였는데요 등장과 동시에 타임스퀘어 바닥을 뜯어낸 뒤 에너지를 흡수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트럭 한 대를 가열차게 뒤집어 버립니다 글자 그대로 한전 뺨치는 전기 깡패 그 자체였죠 곧 신속 정 정확하게 경찰들이 출동해 그를 에워 싸지만 알고보니 개시한 관종이었던 우리 일렉기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지자 오직에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둘러싼 경찰들을 향해 전기파를 방출 말 그대로 힘을 숨긴 찐따의 진술을 보여주는데요 짱 멋진 스파이더맨의 개쩌는 생장신 사람을 구하는 모습도 쿨레가 진동하죠 이후 특유의 친화력을 동원해 일렉트로와 친추 맺기를 시도하지만 눈치 없는 저격수들의 난입으로 협상 실패 이성을 잃은 일렉트로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방 천재의 고압 전류를 쏴제 끼며 짜릿한 밤을 선사하는 일렉트로 그 와중에 스파이더맨은 또한 명의 목숨을 구해내는데요 이를 본 관중들은 유쾌 상쾌 통쾌 모두가 한 마음으로 o r 스파이더맨을 연호하며 오빠 부대를 창설합니다. 하지만 관심을 빼앗긴 관종이란 마치 휴가를 뺏긴 군인만큼이나 위험한 존재였던 것 결국 이성주를 놔버린 일렉트로는 자신의 온 힘을 끌어모아 전기파를 방출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스파이더맨의 전매특허인 스파이더센스가 발동 정말 역대급으로 멋있는 인명구조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개쩌는 스킬과 개쩌는 연출 개쩌는 음악이 만들어낸 최고 의 명장면 이었 죠. 최초의 뮤턴트인 아포칼립스가 4명의 수하들을 데리고 등장. 벌건 대낮에 찰스 자비에를 납치해버립니다. 깜짝 놀란 알렉스가 이를 막기 위해 광선을 발사하지만 보기 좋게 빗나가면서 전투기 엔진에 직격. 결국 엑스맨 본부는 물론 자비에 영재학교 전체가 박살나는 엄청난 사고가 벌어지고 마는데요. 이게 만약 다른 영화였다면 주인공들이 모조리 사망하면서 그대로 끝. 꿈도 희망도 없는 미친 엔딩을 마련합 했겠지만, 다행히 이 영화는 엑스맨의 프랜차이즈였고 무려 퀵실버라고 하는 역대급 스피드스터가 존재하는 영화였죠 그리고 바로 그 퀵실버가 때마침 학교 앞에 있었다는 기가 막힌 설정 그렇게 퀵실버는 자신의 전매특허인 초신속을 사용해 학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한 명씩 구해주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건물이 박살나는 와중에도 세상 여유로운 모습으로 구조를 펼치는 퀵실버 때로는 더 가볍게 매우 다양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인명구조신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데요 전작에서도 등장했던 퀵실버 고유의 초스피드 액션을 재난 상황과 접목시켜 색다른 재미를 선사 브금으로 깔린 스윗드림즈와 함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았던 역대급 명장면이었죠 툭툭 튀는 아이디어와 재기발랄한 연출이 킬포 영화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엑스맨 최고의 시퀀스 중 하나입니다 이번 무대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인 에어포스 1 경호를 맡았던 아이언 패트리어트가 갑자기 뭔 약을 쳐발았는지 비행기 안의 경호원들을 모조리 제압한 뒤 대통령을 납치하는 희대의 사건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진급에서 밀린 로드 중령의 갑작스런 배신 이 아니라 알드리치 킬리언의 부하가 저지른 위장 범죄였던 것인데요. 이들은 익스트리미스라는 신기술을 이용,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하는 범죄 집단으로서 얼마 전 로드 중령을 납치해 수트를 빼앗은 뒤 아이언 패트리어트로 위장하여 에어포스 원에 잠입했던 것이죠. 그렇게 별다른 저항 없이 대통령 납치에 성공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나나 싶었던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아이언맨이 등장하여 에릭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언제나 생각하는 거지만 슈퍼히어로의 등장 타이밍은 정말 절묘하죠 하지만 에릭이 또한 이렇게 쉽게 당할리는 만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비행기에 미리 설치해놓은 폭탄을 터뜨려 구멍을 내버립니다 순식간에 비행기 바깥으로 사람들이 날아가고 덩달아 정신줄도 함께 날아갈 것 같은 개 같은 상황. 결국 한시가 급해진 토니는 에릭의 배때기에도 구멍을 내어준 뒤. <목소리> <목소리> 서둘러 비행기 밖으로 날아가 구출을 시도합니다 밖으로 날아간 사람은 총 13명 이중 토니가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인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한데요 무려 9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여기서도 토니의 번뜩이는 기지가 빛을 발합니다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의 손을 붙잡게 한뒤 접촉 부위를 감전시켜 절대로 떨어질 수 없게 만든 것인데요 1만 피트 상공에서 펼쳐지는 꿈과 희망의 스카이 다이빙 대전치 그 짜릿한 전율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국 런던의 중앙형사재판소 여기 한 무리의 무장괴한들이 나타나 재판소 안에 있는 박물관을 급습합니다 거침없이 쏟아지는 무수한 총격 곧 박물관은 아비규환에 휩싸이고 마는데요 사실 이들의 정체는 급진 복고주의 테러 집단으로서 현대사회를 붕괴시킨 뒤 유럽을 천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었죠 정말 복식호흡으로 똥을 싸고 자빠진 시대의 개소리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이후 박물관 안에 학생들을 인질로 삼아 폭탄을 터뜨리려는 테러범 일당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슈퍼 히어로들이 때를 지어 나오는 영화였고 심지어 이 장면은 원더우먼의 첫 등장신이었는데요 Who are you? 굳이 슬로우 모션으로 문짝을 깨부수며 화려한 등장신을 선보이는 원더우먼 누님 이후 어마무시한 괴력과 압도적인 스피드로 거의 뭐한 10초만에 테러범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는 폭탄을 손에 들고 하늘 위로 점 테러범들의 계획을 완벽하게 산산조각 내버리는데요. 결국 이성주를 놔버린 테러범들의 리더 기관총을 꺼내들고 인질들을 모조리 학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네 원더우먼의 첫 등장신 이 누나가 메인이라는 뜻이죠 결국 원더우먼은 굴복의 팔찌를 이용하여 테러범이 쏜 총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쳐냅니다 돌까 DC 영화를 통틀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참고로 이 장면 조스웨던 버전에서는 거의 절반 정도가 날아갔었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의 진짜 테러리스트는 조스웨던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뉴욕 도심을 질주하는 전철 위 여기 스파이더맨과 닥터 옥토퍼스가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4개의 촉수를 사용해 화려한 액션을 펼치는 닥터 옥토퍼스 이에 맞서는 스파이더맨 또한 신기에 가까운 몸놀림으로 맞대응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른 아침 쾌변 뺨치는 슈퍼 통쾌한 액션 톡수는 탄산에 시원한 청량감이 목구멍을 강타하고 폴로향을 머금은 파란색 스킨 로션이 뺨샷 되기를 휘갈기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전철 안팎을 종횡무진하며 세계의 맞장이 펼쳐지던 바로 그때 갑자기 닥터옥터퍼스가 태세를 전환하여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열차 밖으로 집어 던지는데요 이후 반항기가 도져버린 닥터 옥토퍼스 이번엔 열차의 속도를 최고로 올린 뒤 제어장치를 파괴하고 그대로 빤스런을 시전합니다 심지어 선로의 끝부분은 마감이 덜 되어 곧장 바다로 이어지는 상태였는데요 이대로 그냥 뒀다간 열차에 탄 수십 명의 승객이 다 함께 손에 손잡고 요단강 투어를 패키지로 끊게 될 상황 결국 스파이더맨은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열차를 멈추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속이 붙은 열차는 도무지 멈출 생각입니다 생각이 없었고 초인적인 힘을 가진 스파이더맨 마저 수세에 몰리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스파이더맨 1편의 거꾸로 키스 씬과 더불어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슈트가 찢어지고 통증이 밀려오는 와중에도 피터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거미줄을 놓지 않았죠 이 영화가 나온 지도 벌써 20년이 다 돼가고 이 장면도 십수번도 더 보아온 낡은 장면이지만 왠지 볼 때마다 전율이 느껴지는 저에게는 여전히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자 인명 구조하면 역시 슈퍼맨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아예 태생부터가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했던 이 친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이용해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구조해 왔는데요 여기 슈퍼맨 리턴즈에서도 영화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구조신이 등장합니다 환갑을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세계 정복을 꿈꾸며 철진한 악당놀이를 하고 있는 렉스 루터 이번에는 슈퍼맨의 기지에서 수정체를 훔쳐와 비밀 실험을 감행하는데요 결국 그 여파로 모든 전기가 끊어져 버린 메트로폴리스 때마침 우주왕복선을 싣고 운행 중이던 민간 여객기에도 실험의 여파가 몰아닥칩니다 설상가상 여객기 안에는 슈퍼맨의 영원한 연인인 로이스 레인이 타고 있는 상황 사실 여자는 거의 매 시리즈마다 위기에 처해서 슈퍼맨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요 Miss, I've got you. you you've got me! Take one step! You will see the inside of her head! 이젠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기계장치가 고장나면서 우주왕복선 분리가 실패 결국 그 상태에서 카운트다운이 완료되며 우주왕복선에 매달려 있던 여객기 마저 우주로 함께, 아, 함께 자, 솟아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대로 그냥 뒀다간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 모두 머나먼 안드로메다에서 별이 될 상황 하지만 다행히도 여기에는 누가 타고 있었다? Right. 이젠 뭐 당연하다는 듯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슈퍼맨이 등장합니다. 그깟 우주왕복선 따위 이분한텐 껌도 아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왕복선에서 분리된 후 추진력을 잃은 여객기가 그대로 군두박질 치기 시작한 것인데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슈퍼맨이 전속력으로 여객기를 뒤쫓아 보지만 그동안 너무 오래 쉰 탓인지 여객기 하나도 제대로 못 잡아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극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연출한 거겠지만 슈퍼맨의 원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다소 황당한 장면이었죠. 렉스 루터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며 이번엔 메트로폴리스 전체가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구조 활동에 뛰어드는 우리 슈퍼맨 음속을 뛰어넘는 스피드로 도심을 누비며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들을 순식간에 처리하는데요 말 그대로 슈퍼맨이 슈퍼맨 했던 슈퍼맨스러운 장면 이미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원래 슈퍼맨은 인명구조에 특화된 캐릭터였죠 비록 영화는 흥행에서 실패했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준 슈퍼맨의 활약은 오리지널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품은 자타가 공인하는 슈퍼히어로 영화의 근본 리차드 도너 감독의 슈퍼맨입니다 무명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브를 슈퍼맨 그 자체로 만들어준 최고의 명작이었죠 여기서는 진 해크먼이 렉슬루터로 여련 부동산 투기를 위해 핵미사일을 탈취한 뒤 지진을 일으켜서 캘리포니아를 없애려는 엄청난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요 결국 캘리포니아 단층에 미사일이 떨어지며 대지진이 발생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각종 재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재난영화 특집이 아니죠. 지금이야말로 슈퍼맨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순간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대급 스케일의 인명구조 대잔치. 일단 지각을 뚫고 내려간 뒤 엄청난 속도로 땅속을 주파 어긋난 단층을 맨손으로 들어올려 달라진 땅을 원상복구시킵니다. <웃음> 고증 따위 여시나 먹으라죠 그리고는 곧장 무너진 다리로 날아가 추락 위기에 놓인 버스를 구조하고 끊어진 선로 대신 자신의 등짝을 이용 열차의 탈선을 막아냅니다 심지어는 댐이 무너지며 홍수가 발생하자 산을 깎아서 물을 막아내는 어마무시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렇게 슈퍼맨의 농간으로 날림 공사가 이어지며 모든 재난이 마무리되나 싶었던 바로 그때 하필 이번에도 또 로이스 레인이 지진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실 이 여자의 역할은 슈퍼맨의 발목줄뢰였던 걸까요 어쨌든 심각한 상황을 인지한 슈퍼맨이 불이 나게 날아가 보지만 이미 그녀는 목숨을 잃은 상황입니다 무려 1편부터 여주가 죽어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인데요 하지만 슈퍼맨은 포기를 몰랐고 감도. 은 과학을 몰랐죠. 갑자기 단전에서부터 기압을 끌어올려 하늘위로 솟구치는 슈퍼맨. 그리고는 지구 주위를 미친 듯이 돌면서 자전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 버립니다. 그 결과 시간이 거꾸로 흐르면서 죽었던 로이스가 아무렇지 않게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눈물과 감동이 한꺼번에 비벼 싸지는 미친 장면의 등장.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억지스러운 장면이긴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장 면이 주었던 임팩트는 영화가 나온 지 거의 반백 년이 다 돼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슈퍼 히어로라면 가끔은 과학을 깨부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